책쓰기뿐만 아니라 이 첫번째 관문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보면 일상이 돼요. 도전이 일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그레스앤 작가 이정호입니다 아, 책을 쓰고 막 작가가 되고 싶은데 내 책을 서점에서 출판을 하고 싶은데 계속 고민인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글이 책이 될수 있을까? 출판사가 내 글을 좋아할까? 내 원고에 매력을 느낄까? 이제 걱정이 앞서니까 도전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 쓰기 수강생 멘티였던 이분도, 아, 내 글이 정말 출판사가 좋아할까? 원고를 내가 제대로 쓸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자, 첫 계약이 됐어요. 두달 만에 글을 쓰고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사에 또 투고를 한 다음에 기획 출판으로 어, 계약금도 받고, 이제 작가가 됐어요 이제 후기도 막 올려 주셨는데 제가 이를 후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책을 쓰는 초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판사의 의중을 내가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첫번째 쓰고 두번째 세번째 쓸 때는 기존에 일하던 출판사하고 투고 없이 여기서 말하는 투고는 내 원고와 기획서를 출판사에 내보내는 겁니다 어, 첫 저자는 이렇게 투고를 해서 글을 출판사에 보여주고 출판사를 설득을 해야 내 글이 내 책이 서점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턱을 넘고 넘고 넘으면 이제 경력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던 출판사와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 투고 없이도 작가 필모그래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는 자 머릿속에 어, 각인을 시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글이 내 책이 지금 나와야 될 책인지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의성이 적절한 책인지 한참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책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과연 내가 그 책을 썼을 때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시의성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차와 제목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출판사 입장에서 이 에디터라든가 편집자들 그리고 대표가 모든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제목이나 목차가 정갈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눈에 한눈에 들어올 때 출판사 업계 종사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자신들이 손을 덜댈 원고를 원해요. 손을 덜 댄다는 거는 편집하고 수정하는 것도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써오는 원고가 정갈하게 정리가 돼서 잘 써와요. 목차라든가 제목이. 그럼 손대지 않고도 그대로 출판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의중이나 원고 내용은 나쁘진 않지만 너무나 이제 산만하게 목차라든가 제목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걸 출판사한테 맡기듯 원고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판사 의중에 반하는 거예요 반대로 출판사 의중을 내가 꿰뚫기 위해서는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엔 출판사도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요 이 책을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할 것인가 정말 이 책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글을 쓰면서 이 글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으로 글을 쓰지 말고 독자한테 도움이 어떤 도움이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출판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간 계약을 한 멘티 분도 제목 이라든가 목차가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에는 출판사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해 가지고 깔끔하게 원고를 맞추고 목차를 맞추고 제목을 맞춰 가지고 자컨텐츠가 없어요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대단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책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실행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만, 엄청난 경험을 가진 사람만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중에 책쓰기 강의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의지를 내가 아웃풋을 무조건 내겠다. 자, 이 의지가 책쓰기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런 이 의지가 굉장히 투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수업이나 강의 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무엇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내가 작가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무엇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안 해봤으니까. 자, 이런 건 핑계입니다. 누군가는 그 핑계를 이겨내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글쓰기, 책쓰기뿐만 아니라 어떤 도전에도 마찬가지죠.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은 내가 할게 없어요. 손쉬운 것만 찾아다니고 결과 금방 낼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면 책쓰기뿐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돼요자 그저 그런 결과만 나옵니다 이것저것 쉼취하는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영향이 될수 있는거 한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정주행 해보는 이 끈기를 책을 쓰면서 한번은 길러 볼수 있어요 책쓰기 강의나 교육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는건 필수예요 정말 힘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 에 오셔가지고 스터디를 통해서 악착같이 공부해 가지고 꼭내 책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결과를 내보시기 바랄게요. 책쓰기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